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꾸입니다. 검자타임이 와서 다른 콘텐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꾸분 리뷰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는 꾸분 리뷰의 첫 게임은 바로 랑그리사 모바일입니다. 제가 랑그리사를 처음 접했을 때는 바야흐로 1998년 8월 그때 당시 PC게임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브록 번들게임으로 랑그리사 1을 줬었고요그 인연이 무려 21년을 뛰어넘어 뭐 여기까지 왔네요. 랑그리사 모바일은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턴베이스의 SRPG 게임입니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장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장르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모른다고요? 레알? 아닌 척하지 마세요. 이 게임은 21세기를 대표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리메이크가 완벽하게 됐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가챠 시스템이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이 요즘 게임이 많네요. 기본적인 컨텐츠는 시나리오, 시공의 균열, 비경, 협력전, 아레나, 뭐 이런 이름만으로 전부 알 수는 없지만 왠지 딱 숙제일 것 같은 느낌의 필이 아주 격하게 오는 양산에 양산에 의한 양산을 위한 컨텐츠들이 있고요 당연히 1일 보상 제한이 있습니다 컨텐츠 소모 제한을 두기 위한 행동력 시스템이 있고 행동력의 최대치는 120 행동력이 차는 속도는 5분당 1로 꽤 느린 편에 속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게임의 장점 및 단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부터 갑니다. 전투를 빼놓고 말할 수 없는게 SRPG죠. 사실상 SRPG의 99%는 전투를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는가 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턴제 전투를 모바일 플랫폼에 맞춰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턴 방식의 특성상 턴이 길어지게 되면 루즈해지는데 전투 시간, 주고받는 딜량, 턴 제한 등 적당한 밸런스 조정을 통해서 이런 전투 부분을 한땀한땀 한땀 이태리 장인이 만든 것 마냥 아주 찰지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니은나 잘만들었다는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게 적당하게 레벨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진짜 AI한테 진다니까요. 대내 전두엽에 들어있는 모든 뇌세포를 활용을 했는데 AI한테 진다. 하,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보병, 기병, 창병, 다시 보병으로 이어지는 상성 시스템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거나 각 영웅들의 스킬을 원하는대로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킬 조합 부분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거겠죠? 어쨌든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울 때 이후에 이렇게 많은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서 두통이 날만할 쯤에 행동력이 딱 떨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뭐 개발자가 관심법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타이밍에 머리 아플 걸 어떻게 한거지 앞서 말한 상성 시스템에 맞춰 해당 영웅이 조종하는 병과를 전략적으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 전직을 다양하게 할수 있는 시스템, 이미 배운 스킬을 골라서 사용하는 시스템 등 하나의 영웅을 가지고도 마치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고르는 것 마냥 수십가지의 다양하고 때로는 독특한 전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한마디로, 똑같은 전투를 하더라도, 똑같은 영웅을 쓰더라도, 쓰는 사람이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천태만상, 인간 세상 마냥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이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 게임의 전투만 놓고 보면, 10점 만점에 11점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을지언정,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해봤는데, 아이고, 재밌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아한 번하고 지우셨다고요? 한 판만 더 해보지 그러셨어요 자 넘어가서 이건 아재들만 알수 있는 장점인데 시공의 균열이 예전 랑그리사의 스토리를 계승한다는 점입니다 원작에 비해 전투의 규모가 작아졌고 일부 생략된 부분도 있지만 뭐 PC게임을 모바일로 이식하면서 간략화 시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정도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PC게임하지 누가 모바일 게임 하겠냐고요 또한 랑그리사1의 레딘, 랑그리사2의 에린 등 상상 속의 조합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아재마냥 설명한다고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고요? 네 쉽게 설명하면 손흥민이랑 박지성이랑 차범근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이 쓸수 있다니까요? 히어로즈 오브 랑그리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진짜 게임 감성, 깸성 오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점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 당연히 가차의 조각모음이죠. 컴퓨터 하드디스크 조각모음도 가뭄에 콩나듯 하는데 게임 속에서 조각을 모으고 있다니 정말 21세기의 가차는 너무나 당연하니 단점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10연차 한 번에 33,0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면 집 앞에 있는 소갈비집에서 입에 살살 녹는 12,000원짜리 소갈비 2인분에다가 4,000원짜리 소주를 한병 까고 후식으로 5,000원짜리 물냉면까지 먹으면 딱 33,000원이 나오는 매직 아니겠습니까?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다더니 이 얘기였나봐 자또 다른 단점은 행동력입니다 컨텐츠의 소모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행동력을 넣어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임은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수 있어야 한다 이게 웬걸? 무슨 행동력 차는 속도가 달팽이가 밥 먹으러 하는 속도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했던 7대 제보다는 나은 점은 하루종일 붙잡고 있어야 하는 칠대제와는 달리 시간이 없을때는 소탕을 통해 빠르게 행동력을 소모하고 10시간 동안 안할 수 있다는게 장점입니다. 아뭐 가만 보면 사실 단점이라고 하긴 뭐한데 난 재밌어서 좀더 하고 싶거든? 근데 행동력이 없어서 못해. 재미는 있는데 강제로 게임을 꺼야 된다니까? 고객님 빵은 무슨 종류로? 몇 센치짜리로 해드릴까요? 토핑은요? 추가 토핑은요? 야채는 뭘로 드릴까요? 다 넣을까요? 특별히 뭘 뺄까요? 소스는 뭘로 해드릴까요? 세트도 추가할까요? 매장에서 드실건가요? 포장해드릴까요? 요즘은 빵 하나 먹기도 이렇게 힘들죠? 게임이 이정도면 사실 쉬운겁니다. 병과의 자유도, 전직의 자유도, 스킬의 자유도, 각 스테이지마다 투입되는 부대의 선택 등 웬만한 것이 다 자유롭다는 것은 아재들에게는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고르는 것과 같은 당황을 심어줍니다. 와 이거 뭐부터 해야되는거야? 게임피아사서 공략집부터 좀 봐야되나? 분명히 장르나 컨셉은 아재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광활한 자유도만큼 게임에 깊이를 더했지만 그만큼 제 주름살에도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손에 땀을 지게 만드는 전략성을 가진 게임을 잘 주워와서 그런지 역시 PVP는 자동이라니 이거 참 500만원짜리 최고급 컴퓨터를 세팅해놓고 지뢰 찾기를 하는 느낌이랄까요? 자동전투를 진행하게 되면 포인트를 두배로 줍니다. 이건 뭐 매니지먼트 게임인가요? 아니면 페이투빈을 적용하고 싶어서인가요? 전투를 오지게 잘 만들어놓고 전투를 못하게 만드는 PVP. 의문이 드네요. 자, 9분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랑그리사를 아니고요? 내가 본 SLP 중에 최고예요. 사람들이 왜 가차를 하냐고요? 글쎄요? 마치 리니지M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옛것을 그대로 복원해낸 기술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게임성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한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현지화는 오지게 돼버렸지만 게임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간만에 만난 웰메이드 게임이랄까요? XD 글로벌은 아직까지 절 실망시키진 않네요.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랑그리스 모바일을 9분 리뷰의 첫 게임으로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